잘 지내?라는 내네 질문에 지금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연락조차 닿지 않는, 헤어진 지 오래된 그 사람의 받지 못한 편지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받지 못한 편지 대신 전해드리는 타로예요. 오늘 타로는 특별히 헤어진 지 오래된 그 사람을 떠올리며 뽑는 타로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헤어진 지 오래돼서 다시는 연락이 닿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이제는 잊어야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후회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이 타로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오늘 타로는요. 아주 오래된, 내가 헤어진 지 오래된 사람의 마음을 읽는 타로이니만큼 평소보다 많이 부정확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아쉬움, 미련 같은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 재미삼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 번호가 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경우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분의 받지 못한 편지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잘 지내라는 내네 질문에 과거의 그 사람이 세 장의 카드로 대답했어요. 이세 장의 카드는 그 당시 우리가 헤어지던 그 상황에 대한 카드예요.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요. 양가적인 이미지가 있죠. 검은 고양이와 하얀 고양이가 있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 당시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고요. 내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알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어딘가 반드시 지금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무엇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초조한 마음도 엿보여요.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난 건이 사람의 우유부단한 모습이네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할까요? 앞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당신이 너무 소중해서 그랬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내게 있는 이 사람과 또 다른 선택지.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걸로 보여요. 여기서 보듯이 내게 또 다른 중요한 무언가, 이 사람의 저울의 한쪽에 달려있는 무언가와 지금 당신을 비교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에서도 다시 한번 흙과 백의 이미지가 나와요. 평소라면 전차는 달려가는 의미로 해석을 하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봐야 할까요? 이 사람은요, 앞서 고양이와 같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었네요. 하지 못한 이야기는 나는 당신에게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둘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당신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선택 자체가 스스로에게 잘못하는 건가 내가 죄를 짓는 건가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고민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다시 세 장의 카드로 지금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 알아봤어요. 여기 세 장의 카드가 놓여져 있어요. 지금이라면 이렇게 그 사람은 말할 거예요. 후회하느냐면요. 자기가 그 일을 꼭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 카드는 교환 카드인데요. 이 교환 카드라는 것은 굉장히 완고한 카드기도 하고 자신의 할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났기보다는 무언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해야만 하는데 당신을 만나면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망설이는 마음이 생기고 무언가 가슴 아픈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기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장애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네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못한다고 안 된다고 이 선택을 내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느냐 면 분명히 후회하고 있어 라는 흐름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당신에게 전하는 마음은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요 미다스 왕이에요. 우리가 미다스 왕이 설화를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보죠. 미다스 왕은 손을 대면 황금으로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는 딸을 만지려고 하자 딸조차 황금으로 변해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나의 커리어를 위해 당신을 놓기로 선택했던 것들. 그 선택 때문에 나는 가장 소중한 걸 잃었구나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후회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지만 약간의 자기 변명 같은 것들도 이 사람의 마음에서 읽혀지네요. 사귈 때부터 지금까지의 마음들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했던 모습 그러나 그 선택이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약간은 합리화하는 모습도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주 오랜 기억 속그 사람을 떠올린 당신에게 천사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대요. 천사는 이렇게 말하네요. 당신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아갈 때라고 말이죠. 당신은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 이별이 대단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상에는 그보다 좋은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해피엔딩도 아직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다만 그 선택으로 인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중요한 무언가가 여전히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이죠 미다스 왕을 떠올려 보세요 온 세상에 황금이 가득하고 미다스 왕은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곁에는 차가운 황금뿐이랍니다 이렇게 1번분의 생각하는 그분, 그분이 보내지 못한 편지 대신 보내드렸습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분의 받지 못한 편지 지금 대신 전해드릴게요. 위에 놓여있는 세장의 카드는 잘 지내라는 내 질문에 그때는 그랬지 하고 대답한 세장의 카드들입니다. 그 상대방은요, 그때 상황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은 헤어진 사람들에게서 참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카드예요. 그때는 중대한 선택의 때였다는 말이죠. 우리는 헤어짐이 오면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없어도 잘 살까? 이 사람이 없어도 괜찮을까?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 얼만큼 지분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을 천천히 차분히 눈을 가린 이 여신처럼 오랜 시간 고민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이 태도는 이 사람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대단히 매몰차게 떠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카드를 보시면 마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고 있죠. 이런 것처럼 그 당시 그 사람은 나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마치 너무나 가벼운 일이라듯이 쓱 하고 떠났지만 실은 그 이면에 속마음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일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엿보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춰볼게요. 당신은 너무 완벽해 보여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완벽해 보인다는 의미는 이미 당신의 삶이 너무나 충만해 보였기 때문에 일과 사랑 그 어떤 것이든 너무 완벽해 보여서 자기 자신은 낄 틈이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간 느낌 혹은 내가 헤어지자고 했더라도 그 이별을 순순히 수긍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어쨌든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펜타클 2, 결국 아주 힘든 묘기를 가리키는 카드인데 그것을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동경하는 마음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당신의 완벽한 세계에 내가 있을 자리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지금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세장의 카드를 뽑아서 알아봤어요. 다시 뽑아본 세장의 카드에서는 바로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후회하느냐면 실은 이미 굉장히 굳은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 카드는 바로 소드 에이스의 카드 어떤 굉장히 단단한 결심, 돌이키기는 약간은 힘든 결심을 가리키거든요. 그 일은 일어난 일이고 마치 땅에 꽂힌 검처럼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고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성급하게 굴었다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 사람은 그렇게 몰인정하게 떠나버린 것을 혹은 당신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잡지 않았던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네,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게 맞았던 걸까? 아주 오래 생각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게 맞는 결정이었을까? 나는 과연 잘했던 걸까? 이런 고뇌들이 이 카드에서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공교롭게도 다시 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아까 보여드린 벤타클 2의 카드 당시의 속마음과 같네요. 지금도 너는 너무 행복해 보여 어쩌면 그 사람은 이번분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태도와는 별개로 이 사람에게는 당신을 좀 동경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내가 하지 못한 걸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필요없어 보이는 사람, 어쩌면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바로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기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카드 전체적으로 엿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아주 오래전에 이 사람을 떠올린 당신에게 천사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윈윈한 결정이었다. 우리가 주로 경제학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당신의 결정은 서로에게 좋은 것이었다고 하고요. 천사가 보기에도 지금 당신의 세계가 그때의 세계보다 완벽해 보인다. 그리고 당신은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해요. 어쩌면 이 사람과의 문제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겠네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을 때가 좋았어라고 한다면 그 의견에 좀 귀를 기울여봐도 좋겠지만 어쨌든 이 결정 자체는 서로에게 좋은 일이었다라고 해요 이번 분은요 계속해서 이 사람의 잠재의식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번 분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이 보기에는 당신만큼 완벽하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말 말이죠 그러면 2번분의 받지 못한 편지 여기까지 할게요. 3번분의 받지 못한 편지 지금 대신 전해드릴게요. 잘 지내 라는 내네 질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세 장의 카드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며 꺼낸 이야기가 바로 이 카드인데요. 그 당시 우리가 헤어졌을 때그 사람의 마음을 이 카드가 나타냅니다. 보시면요 너무나 실망하고 있네요 파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요. 제 생각에 이 사람은 당신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파티가 계속되지만 쓰러진 잔만을 보듯이 무언가 심각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끝나버렸다, 나는 헤어져야 한다, 헤어질 수밖에 없다 하고 자책하는 모습이 많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을 굉장히 빨리 옮겼던 것 같아요. 헤어지자고 하면 어쩐지 격렬한 싸움도 생각되고요. 만약 이별을 통보받은 상태라면 자기가 더 불같이 화를 내는 것 같은 무언가 이 사람의 내면에는 깊은 오해가 숨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좀더 봐주지 않지? 왜 나에게 좀더 잘해주지 않지? 왜 나에게 이럴 수밖에 없지? 어떻게 보면 애정과 보살핌, 따스함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두고 다투는 여러 명의 마녀가 보여요. 좀더 나를 챙겨주기를, 나를 생각해주기를, 나만 바라봐주기를. 나에게 많은 것들을 양보해 주기를 이렇게 생각했던 모습들이 아주 뒤늦게 지금 제가 볼 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세 장의 카드로 제가 알아봤어요. 이세 장의 카드에서는 현재 그 사람의 생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후회하느냐면요.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깊은 심해로 들어가는 어떤 이너의 카드인데요 심해로 심해로 그리고 타로카드에서는 감정을 상징하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보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정말 뒤늦게 알아차린 걸로 보여요. 이미 잔들은 이렇게 엎어져 있고 나는 너무나 깊이 들어가야만 하지만 아차 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뒤, 지난 후에야 생긴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해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카드가 나왔는데 나와 만나게 한게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나와 만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결국은 우리 만남 자체가 잘못이었다. 내가 잘못한 거다. 이 사람과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불행하게 했다. 어쩌면 자기 내면으로 깊이 깊이 파고들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오해했던 걸다 알았다고 하네요. 자기가 무엇을 틀렸는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요. 과거의 그 사람을 보면 참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카드처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길 바랬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믿었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고 멋대로 굴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깊은 감정이 이제야 보이고요. 자신이 잘못 봤던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 지금은 아 나를 만났던 게 잘못이다.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천사는 지금 이 순간 아주 옛날을 떠올린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천사의 조언 카드를 뽑아봤어요. 만약 이 사람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최근에 이 사람의 꿈을 꾸고 이 사람을 생각했다면 이것은 최근에 이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떠올렸기 때문인 걸로 보이고요. 그런 사실들은 3번분만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번분이 무의식적으로 느낀 것이 사람의 마음들은 꽤 정확할 확률이 높고요 어쩌면 이런 깊은 후회가 물 밑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이런 깊은 감정들이 꿈에 넘실넘실 넘실 흘러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의 매정한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맺히고 풀지 못한 오해가 너무 가슴 아팠던 분이라면 지금은 연락이 안되지만 그 오해는 이미 풀렸음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했던 오해들,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갖는 감정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내버려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천사의 조언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붙이지 못한 편지 어쩌면 제일 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이런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분의 받지 못한 기후 편지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위쪽에 있는 3장의 카드는요. 끊어진 인연의 이야기 잘 지내라는 내 질문에 과거의 그 사람이 해주는 대답입니다. 처음 카드를 보시면요. 헤어질 그 당시 그 사람의 상황을 볼수 있는데 그 사람에겐 다른 기회가 왔던 걸로 보여요. 이 사람은 자신이 기회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성 혹은 새로운 제안을 받았는데 거기에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드디어 어, 자신의 리즈 시절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보이고 거기에 대해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까지도 보이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어쩌면 이 사람은 당신에게 트집을 잡지 않았을까요? 평소라면 괜찮은 일들도 싸움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온 기회 때문에 어떻게든 싸움을 만들고 싶은 모습, 어쩌면 이 기회를 당신 때문에 놓쳐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아주 조심스럽게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때 하지 못한 이야기, 과거의 그 사람이 하지 못한 이야기를 보면 확실히 무언가 자신이 탐내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이렇게 검이 있음에도 다른 검을 살펴보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무언가 다른 탐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기회처럼 보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싸움을 대단히 많이 했던 어떻게 보면 괜히 시비를 걸었던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 제가 이 카드에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그 사람이 이랬다면 어쩌면 미래의 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다시 세 장의 카드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이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카드는요. 지금이라면 후회하니냐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일단은 미래를 보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죄책감이 없는 건 아니네요. 뒤에 깊은 산맥이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온 건지, 어디를 지나온 건지. 하지만 애써 앞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며 잘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은 아주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자신이 지나온 흔적들이 너무나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의 흔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본인조차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오히려 자신이 우유부단했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실은요. 이 사람은 새로운 기회가 온 와중에도 갈팡질팡하고 있긴 했어요. 아까 마녀의 카드가 기억나시나요? 마녀의 카드에서 마녀는 검을 놓지 못하고 새로운 검을 보고 있었죠. 내가 우유부단했구나. 어느 쪽인지 결정하지 못했구나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해요. 나도 상처받았다. 그 일은 내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다. 나도 상처받았다. 어떻게 보면 이 여섯 장의 카드로 살펴봤을 때그 상대방은 조금은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한눈을 판 부분이 있음에도 자신이 다른 기회를 봤음에도 아직까지 나도 상처받았고 나도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리딩을 듣는 당신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을 떠올린 당신을 위해 천사에게서 조언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언 카드로 굉장히 드물고 행복한 카드가 4번 분을 위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요 당신의 힘든 일들 당신이 괴로웠던 것들이 결국 보상받는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카드예요. 어쩌면 그것은 새로운 행복한 만남일 수 있고 어쩌면 결혼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새롭고 행복하고 어쩌면 조화로운 삶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어쩌면 지금 이 리딩을 다시 찾아볼 만큼 당신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들이 내가 견뎌왔던 시간들 그리고 괜히 시비를 거는 그 사람의 모습들 달라진 모습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는 당신 앞에는 훨씬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오래전의 만남 그런 것들을 떠올리며 화를 내지 않아도 결국 좋은 일들이 찾아온다고 말이죠. 그러니 당신은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려 보세요 더욱더 설레는 만남 나의 더욱더 깊은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지 못한 편지 그 사람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자기 변명이었네요 미안해 그렇지만 내 마음이 완벽하게 달라진 건 아니었어 하지만 4번분은 이제 아름다운 미래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분의 받지 못한 편지 대신 전해드릴게요. 5번분에 아주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그 사람, 헤어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일단은 과거의 그 사람에게 이세 장의 카드로 물어봤어요. 잘 지내라는 내 질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네요. 그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너무 재미있었다고 해요. 무엇이 재미있었냐면 친구랑 노는 거, 직장 동료든 동호회든 자신이 연애 이외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쩌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며 아주 많은 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눈앞에 있는 재미에 흥미가 쏠려 연애에는 쉽게 관심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 그래서 싸움이 커졌을 가능성들이 제 눈앞에 보이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이 사람의 태도, 그 당시의 태도를 보면 나에게는 실증이난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권태기였기도 했고요. 바깥에만 파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나 사이에도 이렇게나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밖으로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 권태기 커플처럼 굴었죠. 어쩌면 그런 것들이 두분 사이에 헤어짐에 촉발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로 다투는 것이 너무나 지쳤다고 해요. 나는 이제 더못 버틸 것 같아 라는 게이 카드의 이야기거든요.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 사람이 밖을 도는 태도 사실은 너무나 속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문제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다터온 것들이 힘들었다. 나 이제 못 버티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내심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세 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볼 거예요. 제가 뽑아둔 세 장의 카드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이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그 시절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사람에게 당신과 만났던 그 시절은 너무나 아름다웠던 시절 사실은 이 여제 카드라는 것은 잊기 어려운 어떤 아름다운 시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나 행복했고 좋았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도 그때 잘못을 잘 알고 있네요. 그때는 더 놀고 싶었다. 나도 일하고 나면 이 정도는 놀수 있지. 나도 여가 시간은 있어야 숨은 쉬어야 할거 아니야. 같은, 어떻게 보면 매정한 소리를 툭툭 내뱉던 그 사람이 이제서야 조화롭지 못했다. 내가 내 노는 것에 신경을 쓰는 만큼 이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것을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긴긴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겨우 깨달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 전하고 싶은 마음은 뭘까요?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자신이 이렇게 많이 반성을 했으니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반대로도 해석이 될수 있겠네요. 이제는 네 마음을 알것 같다고 말이죠. 물의 왕은 깊은 감정들의 왕입니다 결국 그 당시 감정을 어쩌면 이 왕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할 것이고 있으나 주의하는 마음도 있고 이해가 가기도 하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았다 아주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긴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이 사람을 떠올린 당신에게 전사가 하고 싶은 조언은 무엇일까요? 실은요 이 카드를 보여드리기 전에 할 말씀은 드릴 말씀은 이 카드가 오늘 나온 리딩 중에 가장 따스한 조언이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약한 가능성이고 또한 이것은 아주 끊어진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과거의 연인이 당신을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사랑꾼이라면 나에게 많은 사랑을 줄수 있겠고 사랑이 많은 누군가 힘듦을 겪었던 나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줄수 있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게 줄수 있는 누군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5번 분은 당신은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받지 못한 편지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너와 있었던 일들은 모두 행복했다. 후회하고 있다. 이제는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았고 돌아와 주었으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목소리>